오늘 본문 말씀 잠깐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좀 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봉독할 때 같이 눈으로 함께 읽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호 섬길 때에는 여와의 호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앉아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다,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하니 엘리,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다청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 선한대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2023년도 저희 교회의 코어가 무엇이죠? 야, 맞습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청종하라라는 말씀이죠. 청종하라는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한문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한문이라서 청종하라는 말을 좀 찾아봤더니 어.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그렇게 들은 대로 순종하라 라는 말인 거예요. 청종이라는 건 뭐냐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청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청종하면 잘 귀를 쫑고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 듣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듣는 것은 저희 신앙생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듣, 들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뺄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또 묵상을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또 신문을 읽으면서 또 SNS, 유튜브 많은 정보들 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정보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참 많아요 거짓 메시지도 많고요 또 우리가 들은, 들으면 안 되는 것들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행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것들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들이 거짓 메시지고 어떤 것들이 비진리이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걸러내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계신 성령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좀게 붙여 보았는데요. 사실 어,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미쳐지는 영향들에서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그분을 감각하지 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미쳐지는 영향들,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오늘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말을 해요 희귀하다는 건 뭐냐면 되게 특이하거나 찾아보기 힘든 것을 희귀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 게임을 하다 보면 희귀템이 나오잖아요 막 하다 보면 진짜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돋보여, 돋보여지는 돋보여 그래서 희귀템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그렇게 아주 희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는요. 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이스라엘들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왕이 없어요. 나라가 왕이 없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사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대요 희귀하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안에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편안해요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풍요로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조그만 폭풍이나 또큰 폭풍을 보내세요 이 폭풍이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폭풍을 보내세요 우리가 잠잠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폭풍을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폭풍을 이유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에게 나오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 폭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편안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면 우리는 그냥 너무 나태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사사는 다른 입장이에요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민감하게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귀를 열고요 그렇게 나사를다 통치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야 하는데 지금 엘리 이대 대사장은 지금 영적인 귀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리더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 나는 뭐뭐 뭐 교회를 뭐 나는 목사도 아니고 뭐 나는 뭐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좀 이렇게 널널하게 지내도 크게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의 모두는 리더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리더냐? 가족, 가족을 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가장의 역할이죠. 그게 리더입니다. 어머니는 뭐죠?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어떻죠? 부하 직원들또 있을 것이고 사업장에 가면 나의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속에서 우리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내가 대해줘야 할 것인가? 또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내가 나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현되어지는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나의 자녀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결정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 묻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게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내려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아, 그거를 알 때에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 혹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 사무엘 말씀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제 젖을 막대고 어머니 한나가 임신을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시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젖을 뗀 직후에 바로 성전으로 이제 들려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죠.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잡니를 하고 엘리 제사장 안에서 그 밑에서 일하면서 이제 성전 일들을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성전을 뭐 청소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밑에서 배워가는 건데 엘리세상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제사장처럼 살지 못합니다. 리더처럼 살지 못해요. 너무 삶이 무너졌어요. 예배는 형식적이 된 거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에 이 장에 사무엘 장이 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좋은 대로 하였더라라고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러니까 뭐 그냥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장이과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냐면 엘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귀가 멀었고요.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말 너희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너희들의 향한 비전을 다시 제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시키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표도 만들어줍니다 야, 자, 우리 말씀 읽고 또는 뭐 기도 하루에 뭐 1분, 7분, 5분 좋아 간단하게 하고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 우리 마음껏 가 던져주시는지 한번 써봐 그리고 우리에게 무얼 하고자 하신지 써봐.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뭐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시고 영적 지도자나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나 뭐 훌륭한 사람들 정말 뭐 이런 사람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안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또는 어, 내 삶이 약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는 걸로 좀 가득한데 뭐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담배 피우는 것도 좋아하고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세상 것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과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장난꾸러기였어요. 아주 장난꾸러기.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방송에 대해서 좀 그런 좀 그런데 시골에 이제 동네에서 배가 고프면 아무리 찌집에다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배가 고픈 전에 배가 고픈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동네가 작으니까 다 알아요. 누구집아들이고 또 아들 둘째 아들 친구고 알아요 그래서 가서 뭐 계란후라이 해먹고 그냥 나오고 좀 그런 짓궂은 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다 이해해 주셨어요 워낙 친하니까 장난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장난 전화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전화가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가 되게 귀했어요 몇, 몇몇 집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화번호도 되게 간단했어요 62국에 뭐 7,800번 전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으면 이제 학교에서 야, 우리 토요일 날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아니면 내가 네 집에 가서 너 이름을 부를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약속을 잡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첩을 꺼냅니다 이제 전화번호가 쭉 써있는 져 수첩 그래서 수첩을 꺼내서 쫙 펼치죠 아, 예, 전화 있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이름이 승렬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승렬이 보고 있나? <웃음> 네, 승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저이 친구랑 좀 친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도 잘 아시고 같이 여행도 가고 약간 그런 친구였는데 아이 친구한테 장난전화 좀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눌렀어요. 그래서 근데 장난전화를 걸려면 부모님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가 받아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 제발 이 친구가 받아라, 친구가 받아라 하는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다 받은 거예요. 아, 여보세요? 여기 승일이네 집이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경찰서인데요 여기 도난 신고가 들어와서 잠깐 경찰서 와서 좀 조사를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왜요? 이렇게 이런 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아니고 친구 아버지였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아들이 되게, 걔가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순수했었어요 되게 그래서 말하는 대로 다 믿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놀려먹기 참 좋은 친구였는데 너무 놀란 거죠 제가 분명히 이 전화 목소리는 분명히 이제 친구랑 똑같았는데 너무 놀라서 끊었어요 짓수습도 하지 않고 <웃음> 난리가 났죠 그 집은 이제 아우 뭐 난리가 아버지가 라라 만든 배에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날 네가 지금 내가 널 이렇게 키워이그친구 <웃음>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학교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시,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친구의 전화 목소리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전화로 얘기하는 거랑 목소리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친구 목소리였는데 아버지 목소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 당, 그러, 당연한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음성을 잘 누구 목소리인지 분별을 못했던 거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많은 채널로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설교로도 말씀하시고 또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말씀드렸던 하셨던말씀 것처럼 저뭐 수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라 거죠 이게 누구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또 사단의 음성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요, 7절 말씀 한번 넘겨 주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이끌어가 이끌어갈 이제 사사로 임명을 임명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왜이 사물에게는, 사무엘에게도 는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엘리의 잘못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삶으로 보여줬어야 됐어요 같이 있을 때, 어렸을 때 지금 이 아이는 꼬마예요 아주 어린 아이, 여섯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예요 이 사무엘은 왜냐하면 일장에 보면 젖된 후에 하나, 여호와의 전으로 부대졌다라고 말하거든요 젖을 때리면 몇살 정도까지 젖을 먹죠? 한두 살? 세 살까지 먹죠 그럼 이제 걸음마 떼고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의 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엘리 대제사장의 삶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신대로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엘리 이 사람의 정적 상태가 이제 뭐 완전 메롱이 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요 너무 나태하고요 자는 거 좋아하고요 예배는 무너졌고요 자기 배에 불릴 생각만 하고요 그러니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들었다라는 세로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쫓아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로 1 0 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더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가 멸망이었어요 그 가족의 멸망 그 자녀들 홈리와 비누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죠 그들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를 탐닉했습니다 재물을 탐닉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서 그것들을 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여종들을 탐합니다 동치면서 자기 형적 욕구를 채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을 예배드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러한 영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계속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엘리 선생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줄 착각하고 이제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것은 선생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라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선생님이 아니야 나도 부르지 않았어 다시 돌아가서 잠좀자 더 자. 아직 밤중이니까 그래서 다시 자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라사무엘라 어, 선생님이 또 부르시나? 또 갑니다. 그래서 엘리 사장은 그때도 몰라다 못 알아채요.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좀 알아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알아채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너무 오래된 거죠. 못 알아채요. 세 번째 부를 했을 때 그때 알아챕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지 맞다. 야, 사무엘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가서 이렇게 반응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시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해 이렇게 알려줘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 그렇게 응답을 하죠. 그런데 엘리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리, 엘리 그 대사장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자고요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본인을 되게 추앙해요 그리고 존경하죠 근데 사무엘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신부름하는 아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아이한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저 같으면 고민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아이한테 말씀하시지?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이고 수장인데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저 아이한테 말씀하시지? 라는 고민을 해봤을 거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삶이 보였겠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셨는지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듣지 않은 것은, 아, 않았다는 은 것은 안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영역 속에 그런 영역이 되게 많아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더라고요 그 분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이 책을 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네 가지 영역이 무엇이냐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영역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선생님이고 뭐 나는 뭐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하고 나는 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 친한 사람들이면 다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 은밀한 부분 은밀한 영역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부분들, 성적에, 성에 관련된 부분들, 탐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좀 창피한 부분들,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영역 저희 아내가 그걸 참잘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저는 잘 모르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뭐냐면,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영역들을 다루세요. 나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도 알지 못하는 영역, 그 영역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엘리 대사장의 대사장,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자기 영적 상태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는 순간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아둔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민감하지 못했구나 내가 나의 안위와 아니, 나의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구나 귀를 막고 듣기 싫어요라고 말했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것들을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요 그 후반절에 가, 그 14, 15절인가요?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대사장의 그 가족들을 멸하신다고 말했을 때그 엘리 대사장의 선생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야 라고 말을 하면,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죠 자기의 모습 그러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엄청 흥분됐을 것 같아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언제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때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천사처럼 보여요 나에게 무슨 욕을 하더라도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욕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기쁨, 환희, 희열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예배 드린 게 너무 기쁘고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난 죽을 때까지 이것만 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웃음> 좀 잃어버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3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너무 흥분된, 격양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사모를,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머무는 것들을 좋아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내 이웃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을 다루시는 경우가 되게, 경우, 그 때가 되게 많아요 어, 저는 청년들한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어떤 장치를 좀 이렇게 가라 놓으신 것 같아요 뭐 죄책감 그 다음에 어떤 감각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또는 아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각 장치들을 좀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신호등이 자꾸 켜지는 거죠 어 이거 아니야 잠깐 멈춰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그 신호등이 자꾸 켜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자동차 경고등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 저희 가족과 피크닉을 떠나요. 행복하게 아이들은 뒤에서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피크닉을 즐기,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고 또 신선한 바람이 창으로 들어와서 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도 오늘처럼 너무 화창해요. 그리고 트렁크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또 소풍을 계획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가고 있는데. 차에서 자꾸 경고등이 켜집니다. 엔진 경고등이죠. 깜빡깜빡 켜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차를 세워야 돼요 일단. 차를 세우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해보고 내가 그걸 진단할 수 없으면 정비소에 끌고 가거나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분을 망칠 수가 없어. 너무 행복해. 아 계속 가고 싶어. 아니야. 괜찮을 거야. 계속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럼 차가 어떻게 되죠? 다 망가져요. 어쩌면 폐차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뭐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만약에 아또 개인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굉장히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르신들도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26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만나자마자 제가 아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컸는지 아시겠죠 아내 삶은 그냥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이 행복과 이 기쁨을 그냥 평생 이렇게 간직하고 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저희 형님들도 너무 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사회자가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에 <웃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 안에 젊 어렸을 때 그런 많은 상처들이 좀 있어요.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 또뭐 가정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길로 많이 갔어요. 이제 뭐. 친구들과 제가 젊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교복을 통을 칠부 반으로 이렇게 늘렸어요 아래만 여기는 딱 붙어야 돼 여기는 이게 커야 돼 그래서 오토바이를 탈때 이게 막 이렇게 흔들려야 돼 그래야 좀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나보다 통이 크다 그럼 그날은 이제 난리가 나는 날이죠 오, 한번 해보자 이런 날이죠 그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저희 이제 가족을 위해서 형제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어떤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 걸 느꼈었거든요 저는 이건 아닌 건 아닌데 근데 싸움 이거 아닌데 근데 저는 그 무시하면서 계속 간 결과가 뭐였냐면 정말 나락이었어요 나락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전지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슬픔, 연민, 뭐 좌절 부정적인 감정이란 감정을 제가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25살 때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등을 딱 떠, 켜, 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고등이라는, 그 경고등이 켜졌을 때 제가 인지를 했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 어머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제가 자고 있으면 무슨 차가운 게뭐 들어와 요 이렇게 그럼 어머니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다리 붙잡고 팔 붙잡고 되게 순진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발꼬락 붙잡고 막 기도하셔 <웃음> 그러셨었어요 그랬는데 어머님의 그런 기도 또또 어, 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막술 냄새 풍기고 막 교회 가기로 쭈그리고 앉아 있고 제가 청년들 다 이해합니다 청년 들다 이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담배를 풍기고 막 교회 가고요 화장실, 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막 그랬어요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그 오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뭐 할렐루야 어 그러, 그랬는데 그 경고등이 계속 켜질 때 어머님의 기도를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한번 이왕 나의 삶을 이렇게 그냥 마감할 바에는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내가 예수님 믿어보자 라고 해서 간 곳이 예수 전도단이었어요 예수 전도단 거기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고 갈망하는 친구들이 오는 것 같죠? 절반은 그런데 절반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동기들 그러는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등을 무시하는 게 너무 잦은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는 거죠. 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목적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네비게이션 아시죠? 네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곳으로 인도를 해요. 그런데 목적지로 가는 길을 이탈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우회하십시오.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목적기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하신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요 저처럼 좌절하고 또뭐 슬프고 자기 엄민에 빠져서 맨날 아이고 불쌍한 놈 불쌍한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소망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분노하게 되겠죠 왜 나는 이런 삶이 이런, 이런가 그래서 살인도 저지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길을 조리켜야 돼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저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이라는 거죠. 좀한번 다시 예. 네.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멈춰 더 가면 안돼 여기까지야 그리고 돌이키게 만드시죠 근데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핸들을 꺾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수 없어요 다른 길로 가게 된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 그 우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른다고 라얘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양은 목자를 따라갈까요? 내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죽어요 잘못하면 그냥 죽어요 잘못하면 아니라 100% 죽습니다 왜냐면요 하이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근데 귀는 좀 들려요 그래서 눈 앞에 있는 게 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리는 것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가지 마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가면 낭떠러 지 떨어, 떨어 죽어요 머리 깨져서 야, 거기로 가지 마, 물이 이탈하지 마 했는데 양떼 물에 나가면요 양떼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천적이 있어요 늑대들도 있고요 양을 잡아먹을 만한 야생 동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에서 빠져나오는 양들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티벳에서 사역할 때그 소모리들, 양모리들을 항상 돌팔매 갖고 다녀요 그래서 동물들이 오면 그걸로 쫓아내는 거죠 그 다가오지 못하게 양들을 보호합니다 양들은 알고 있어요 목자를 떠나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란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양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에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요 그렇다고 라 한다면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내 삶이 보호되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풍요로운 꼴을 먹을 수 있고 내 영혼을 소생하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을 청년들에게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유혹이 참 많아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재미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들의 어떤 기분이나 감각을 자극하는 게 오,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웬만한 재미가 없으면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런데 저는 정말로 청년들 또 학생들에게 이해해주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 있다고 라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대까지 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야 핸들 꺾어서 돌아와 이제 그만 너더 가면 이제 죽는다 이제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씨름이 있어야 돼요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단들은요 우리가 양떼에서 떨어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을 뜯어먹고 내장을 파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무리에서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그분과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우리와 너무너무 관계하고 싶어 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잊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정말로 크신 분이잖아요 그 크신 분이 지성소라는 작은 곳 그곳에 자기를 제한시켜서 그곳에 본인을 그곳에 임재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제약을 두었든 어떠한 율법을 주고 어떠한 규칙을 두어서라도 그분의 백성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차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보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원하면 그분의 얼굴을 볼수 있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게 언제든지 그분의 눈을 마주치고 싶으면 마주칠 수 있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본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지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면서 그곳으로 나오셔서 이제는 되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너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지어줄게 나에게 오라 이제는 그만 헤매고 핸들을 돌려 그만 여기까지야 이제 나에게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핸들 돌리세요. 청년들 핸들 돌리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평생 일해도 집한채 사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열심히 일하면 정말 너희들 잘살수 있어. 근데 전는 이제 그렇게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결혼? 꿈도 못 꾸죠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저희 때보다 또 어르신들 때보다 더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음성과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좀 박히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당신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내 자녀 가운데 본인이 해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까지 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시간에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녹아내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